안 좋아해 초코아크 안 좋아해 안돼 초코아크 안돼 먹고 싶어? 응 네. <웃음> 이제 절대 안 먹을 거야? 네 절대 안 먹을 거야 먹고 싶지? 네 먹기 싫어 진짜? 이뭔 개소리야 먹기 싫다더니 초코아크 사진 보러 갔어 미사에 네. 어? 여기 초코 있어? 초코 있는데 이거 뭐 먹어야 돼? 안 먹어야 돼? 안 먹어야 돼. 근데 여기 왜 왔어? 여기 왜 왔어? 먹고 싶어. 초코 아이스크림 먹어요. 안만테는 피니.